오늘은 팀포 3를 해볼거예요 저는 주클이 스파이니까 스파이로 골라주겠습니다. 이게 제일 스파이를 닮았네요. 주클 스파이라고 했듯이 오늘도 스파이를 할겁니다. 스파이는 은폐도 할수 있고 세포도 달수 있고 적 체력도 볼수 있어요. 게다가 요번 업데이트에서 순간이동기와 궁극기를 추가시켜줬고 은폐도 이제 무한이에요 문제는 칼이 없네요 나 진짜 똥캐 자석 스카우트한테 죽었네요 여러분들은 스파이 똥캐니까 하지 마세요 안하는게 살면서득봅니다 이건 체력핏에 세포를 달아두는건데 이렇게 해두면 적팀은 엔지니어가 와서 세포를 떼줘야 체력핏을 먹을 수 있다네요 아닌 말고 Dispenser... 나좀 조용히 좀 해봐 저렇게 염치없이 뒤펜 달라고 했다간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기네 역시 스파이는 드는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존재네요 아까랑 말이 틀리다구요 네 제가 언제요 이번에 해볼거는 데모맨입니다 유탄 발사기를 가지고 있고 점착폭탄으로 점착점프를 하거나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탑뿡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미니 센리를 거즈같은 곳에 설치해 뒀네요 당신의 센트리 점착폭탄으로 대체되었다 이번 팀퍼 업데이트의 장점은 궁극기가 무선조종 프리점착이라는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해도 안해도 대부엔 더러운건 매한가지네요 파이로도 역에온건 그대로고요. 이번엔 파이로를 해볼 거예요. 아 근데 옛 냉각화염을 쏩니다. 어 뭐야 언제 이렇게 물처럼 바뀌었어? 예전엔 아니랬는데 아무튼 옛 우클릭을 하면 조명탄이 나가요. 아, 거지 같은 솔저놈. 그냥 외교대사를 들어야겠네요. 아. 아, 거지 같은 순아놈.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고마워. 수고. 수고. 자 이번에 해볼거는 헤비입니다. 헤비는 체력이 300이고 무니건의 탄창이 200으로 되게 많은 총알 장전 수를 보유하고 있죠. 예열 상태로 돌려놔야 쏠수 있고 샌드비치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헤비의 경쾌한 웃음소리네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팀포가 업데이트돼서 그런지 이제 헤비는 생비를 기계로 주입받나 봅니다. 올야야 헤비의 공 루키는 솔저의크리자 자이, 투사를 잠깐 돌렸으면 거래요웬 음, 아니야. Boom, boom, boom. Hey, 해비 너무 쉽네요